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크로마키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이번 크로마키는 글자로 크로마키를 하는 건데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다보면 글자 속에 사진이나 영상을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글자에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글자 속에다가 이렇게 이글이글 이글 불타는 불꽃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음, 이런 불꽃이 하나 있고, 나중엔또 이런 것도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 자 이글이글 이글 불타는 불꽃 있죠? 음, 장작입니다. 얘를 텍스트라는 글자 속에다가 제가 집어넣어서 애니메이션 되는 글자죠. 이런 형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하나 됐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응용작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글자의 배경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거를 다른 색깔로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경의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으로 한번 바꿔 봤는데 뭐 이거를 다르게 한번 바꿔 본다면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겁니다 색깔을 뭐 이런 색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꾸든지 이렇게 바꾸든지 내가 원하는 색으로 마음대로 배경의 색깔을 바꾸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0일자의 글자를 어 이렇게 속에다 애니메이션을 넣고 그 다음 뒤에다가 다른 동영상을 한번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이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원리는 다 같은데 응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들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새 창을 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했던 이 불꽃 이미지하고 이 약간 산인가요? 하여튼 눈이 잔뜩 쌓여있는 어, 숲인 것 같은데 그걸 위에서 바라보는 겨울 이미지입니다. 이두 가지는 팩셀드닷 o m 에서 어, 다운을 받았고 해당 링크는 제가 이 영상에 정보란에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될 거고 아니면 다른 영상으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될 겁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 오늘도 강의를 녹화를 하려고 딱 하니까 얘가 또 업데이트를 해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업데이트 안해도 쓰는데 상관없으니까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하나 꺼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소스를 일단 먼저 가지고 올게요. 가져오기 가서 하나, 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스 중에서 쓰고 오자는 소스를 이렇게 하면 가지고 올수 있죠. 자, 소스를 하나 가지고 와서요. 자,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써줄게요. 자, 글자는 뭐 아무거나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좀 글자의 두께가 굵직한 글자를 써야지 속에 뭔가를 넣었을 때 효과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 이번에는 파이어라고 한번 글자를 써 볼게요 자 파이어라는 글자를 쓰고 적당히 크게 조절을 하고요 이렇게 글자를 크게 조절했어요 그리고 서체도 좀 굵직한 서체를 쓰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뭐 고딕체나 검은 고딕체 이런 것들을 골랐습니다 금직하죠 자이 상태를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글자는 어, 이 영상의 길이만큼 쭉 늘려 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 다 켜놓고 시작할게요. 여기서 딸깍하고 잘 걸리죠. 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포토샵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레이어끼리 서로 마스킹을 할수 있는 어, 클리핑 마스크라든지 혹은 레이어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서 글자 속에 무언가를 싹 집어넣는 게 굉장히 간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캡컷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글자 바로 위에다가 이 배경에 있는 이 영상이 메인 트랙에 있잖아요. 얘를 잡아당겨서 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얘만 잡아당겨서 위로 끌어올릴 건데 이놈이 들러붙어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붙어있는 거 있죠? 스냅이라든지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풀어요. 그러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링크를 풀어버린 겁니다. 자, 키체인이라고 된 거죠? 자, 풀었고요. 그럼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밑에 있는 메인 트랙을 비워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영상을 선택하고 영상에 오려내기에 가면 뭐 크로마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어떤 걸 기준으로 오려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나 이런걸 쓰지 않아요 저는 여기 캡컷에다가 빨리 뭐가 지원됐으면 좋겠느냐 하면 이런 도형들 말고요 흑과 백으로 되어있는 어떤 이미지나 영상이 있으면 그걸 불러와서 그걸 마스크로 쓸수 있는 기능이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는데 포토샵처럼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도입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들어온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혼합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레이어의 개념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어 편집 프로그램들 뭐 디자인이나 뭐 포토샵 혹은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이런 데다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드를요 일반 상태에서 바꿀 건데 이거를 밝게 하기 혹은 어둡게 하기 이렇게 바꿔다 보다 보면 글자 속에 영상이 쏙 들어가는 걸볼수 있게 됩니다 이건 사실 들어갔다 라고 얘기하기 보다는요 이 모드는 위에 있는 이 영상과 밑에 있는 글자 그리고 글자 바로 밑에 보면 블랙 배경 사실 여기는 영상은 블랙이거든요 배경 자체가 그것들을 한꺼번에 관통하도록 여기서 혼합을 쓸수 있는데 이 혼합도 보면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어떻게 섞어주느냐 그런 것들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섞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 섞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섞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섞어가다가 보면 뭘 써도 상관없지만 결국은 글자 속에다가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는 케이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원하는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어둡게 하기에도 결과가 똑같고요. 여기서 곱하기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저는 주로 뭘뭐 많이 쓰느냐 하면 어둡게 라는 걸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쏙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검은 부분이 실제로 투명 처리는 아니고요. 그냥 검은색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완성이 됐죠. 자 글자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글자 애니메이션도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자 글자의 애니메이션 가서 자 반복적인 걸 제가 좀 해보고 싶거든요 자 반복에 가서 어 꿀렁꿀렁한 거 한번 찾아 볼게요 여기에서 뭘 쓸까요 슈퍼 웨이브 여러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아래로 꿀렁꿀렁한게 요런거 쓰면 되겠네요 파동 2 요게 좀 좋은것 같아요 자얘를 쓰고 속도를 적당히 조절해서 천천히 꿀렁꿀렁 하도록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내보내기 한 다음에 뭔가의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죠.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인트로 부분을 장식을 한다거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여기 필요하다면 소리에 가서 그 불타는 소리 있잖아요. 장작타는 소리 그런 걸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채널명을 뭐 말하는 나레이션을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지점은 여기까지 됐는데 자, 뒤에 있는 이 검은 부분 있죠. 이 검은 부분에다가 뭔가를 채우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채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를 굳이 이렇게 길게 30초나 보여 드릴 이유는 없으니까 이 영상을 제가 요만큼만 그냥 잘라 버리겠습니다. 확대 좀 하시고 한 5초만 돼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한 5초. 요만큼만 잘라 버릴게요. 컨트롤 B. 뒤에 거는 그냥 버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하나를 준비해 놨고요. 얘를 통째로 선택합니다. Ctrl C 좀, 여기 좀 여기 좀에 와서 Ctrl V를 하고 싶은데 서로 딸깍딸깍 달라붙고 있는 마그넷 기능이 있어서 옮겨질 수가 없어요. 안 붙죠? 자 이것도 풀어요. 다 풀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Ctrl V를 해요. 그런 다음에 두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땡기면 서로 들러붙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풀어버리면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복사본을 만든 상태에서 자 얘를요. 이 글자 있죠? 이 글자를 한번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잠깐 붙여줄게요. 너 여기 좀가 있어. 나중에 쓸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얘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복합 클립. 그럼 얘는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죠? 여기 배경은 여전히 까만색입니다. 배경 자체는. 그리고 이 배경 밑에 뭔가를 놓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놓는 대상을 내가 만약에 단색으로 뭔가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단색으로 돼 있는 무언가를 여기다가 깔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캐컷에서는 도형을 그리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도형 그리기가 없어요. 네모, 동그라미 이런 기능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뭔가를 배경색을 놓고 싶다라고 할 때는 네모 도형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미디어에 가서 라이브러리에 간 다음에 투명한 판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얘는 일단 투명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얘 투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검게 보이느냐 하면 위에 있는 이 녀석이 지금 검은색이에요. 여기가 실제로. 자, 눈을 한번 꺼볼게요. 그래도 여전히 검은색이죠. 자, 얘는 투명입니다. 그럼 밑에가 뭔가 비쳐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밑에 뭐가 있느냐. 모든 영상에는 제일 밑바닥에 캔버스라는 바탕이 존재하는데 그 바탕이 원래부터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얘가 검게 보이는 겁니다. 투명하니까. 자 그런데 얘를 선택을 하고 메인 트랙에서만 뭘 놓든지 간에 사진을 놓든 영상을 놓든 이런 투명판을 놓든지 뭘 놓든지 간에 얘를 하나 놓게 되면 속성 중에 자 여기서 없음을 누르면 흐리게 색상 스타일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색상을 선택을 해요. 클릭 그러면 색상들이 여러 개 나오죠. 하고 싶은 색상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채워졌는데 여기에 보카 클립에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뭘 했었죠? 오려내기 가서 크로마키를 적용했죠. 이 뚫어내다 보니까 여기에 찢어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여기는 하얀색으로 채워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아까 카피해 놨던 글자 하나를 여기다가 그대로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채워지면서 하얀 부분들이 메꿔져서 찢어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색깔로 채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 투명 판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기본에 가서 밑으로 내리면 캔버스에 색상이 있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스타일로 바꿔요. 자, 스타일로 바꾸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캣컷에 내장돼 있는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미지들을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뭘 하나 넣어볼까요? 뭐 이런 걸 하나 넣어보면, 클릭을 하면 얘가 뒤에 깔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이미지를 뒤에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밑에 이미지를 깔기 싫고 그냥 다른 동영상도 하나 더 넣어보고 싶다. 나는 그게 필요해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하나 더 만드는데 이것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상황 그대로 카피를 할게요. 또 만들기는 조금 시간 많이 걸리니까 복사를 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자, 좀 떼놓고요. 자,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 밑에 동영상만 그냥 하나 깔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다 뚫려 있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동영상 추가하시고 보면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자, 응용을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것만 딱 보시면 아, 얘는 영상을 만들 때 중간에 어떤 글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공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 라는 거를 그냥 어렴풋하게 느껴지게 되겠죠 좀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주로 언제 활용을 하느냐 하면요 영상에 제목을 만들거나 인트로를 만들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약에 한다 치면 유튜브에 그때 그때 영상에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제목들을 만들 때 이런 방식들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효과적이고 좀더 예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곳에 쓰면 얘는 되게 어한번 배워가지고 잘 응용을 해먹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그냥 크로마키 크로마키는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특정 색깔을 찍어가지고 그냥 빼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크로마키 이외에 에영상 글자에 영상을 집어넣기 위한 방법 중에서 혼합이라는 기능을 썼잖아요 그죠 이 혼합 기능이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지만 이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혼합 모드 중에서 뭐라도 하나 선택을 하면 어 글자 속에 영상이 들어가 버리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하다 보시면 결국은 어느 순간 외운 거냐 이해한 거냐 본인도 헷갈릴 만큼 자기가 잘 쓰고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이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험난한 몇 번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제를 여러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 그 예제 만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두 번째는 이 동영상 강의를 녹화를 할때몇 번이고 화면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셧다운됐어요. 어캐컷이랑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동시에 한 컴퓨터 내에서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녹화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 녹화를 한 20분 이상씩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번만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한번 잘라서 이어붙여가면서 녹화를 했는데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 저는 뭐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니까 사실 이거 안 만들어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좋은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좋은 강의를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만든 강의를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나 주변에 영상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프리미어나 에펙을 하다가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 가지고 좀 단순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데 이 캐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 배우고 계시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제 윤들닷컴 사이트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도 구독자가 조금 더 늘어나긴 하겠죠 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저는 힘을 얻어서 또 새로운 영상을 만들고 새로운 강의를 만드는 준비를 하러 또 떠나겠습니다 자그러면 오늘 강의가 유익했고 재미있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창은 열려 있으니까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